그러면요 여기에서요 그왜 이렇게 가우스를 엑스엑 X처럼 이렇게 냅두고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? 음... 아무 때나 다 돼요? 이렇게 할수 있어요? 그러니까 가오스 기호가 네. 어, 여기에다 2를 넣어도 이게 2고 네. 여기다가 뭐 그러니까 3, 2하고 3 사이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도 네. 그러니까 2가 되잖아요 일5하 이가 음, 네. 되고 네. 그래서 여기다가 그니까 러 x 대신에 네. 그니까 러 x 플러스 일보다 작기만 하면은 네. 그러니까 뭐든지 x가 되잖아요 어, 아 어쨌든 그러면 음, 나오는 숫자가 그렇구나. 가우스 x 안에 있는 숫자가 이 범위 안에서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거를 하나의 x처럼 네. 그 y라고 주셨을까요이런 것처럼 쓸수 있다는 거죠? 네. Y는 가우세스 이렇게 해서 가우세스를 이렇게 Y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게 이런 공정이에요. 아, 네. 아. 네.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에서도 그렇게 풀면 안 돼요? 음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가 두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